보통 격투게임에서 필살기란 불리한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격투게임이 등장하면서 이런 데미지만 높은 뻔한 필살기들은 너무 많이 등장했었고 무언가 새로운 필살기를 갈망했었던 개발자들은 유저의 멘탈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필살기들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필살기들 중 유저들에게 치욕스러움을 안겨줬던 필살기 베스트 12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유저들에게 치욕스러움을 안겨줬던 필살기는 블레이블루 시리즈의 아만네 니시키와 레리우스 클러버의 필살기입니다. 아만네 니시키는 무용단을 이끄는 무용수로 가부키의 온나가타처럼 화려한 여성 의상을 입고 있는 남자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블레이블루 시리즈에서 개그 캐릭터를 담당했었는데 독특한 캐릭터 컨셉에 맞는 황당한 필살기를 보여줘서 이 필살기를 처음 보게 된 유저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필살기를 <목소리> 맞게 되면 종이로 만들어진 거대한 연꽃이 나타나 상대를 결박했습니다. 이후 연꽃이 펼쳐지면서 상대 캐릭터가 이상한 모습으로 변이 된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연꽃에서 다시 태어난 상대 캐릭터는 자신의 젊었을 때 전성기 모습으로 되돌아가거나 소용화 또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등 예측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만의 니시키의 필살기는 그나마 귀엽기라도 했지. 레리우스 클로브의 필살기를 보게 된 유저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목소리> 나かなか面白い素材ださて事 천재과학자라는 설정으로 등장했던 캐릭터로 필살기가 시작되면 상대 캐릭터와 함께 자신이 만든 이 세계로 이동했었는데 이곳에서 상대를 구속시키고 고문하는 듯한 연출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설명만 들어보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여성 캐릭터들이 이 필살기를 맞게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무흡한 연출을 보여주며 상대로 하여금 모욕감이 느껴지도록 연출을 구성했었는데요. 이 필살기를 당한 유저들은 게임 안에서 충공갱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후 익숙해지면서 내 캐릭터가 필살기를 맞으면 어떤 연출이 나올까라는 불순한 상상을 하는 유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유저들에게 치욕스러움을 안겨줬던 필살기는 DOA 시리즈의 뉴탱구 필살기입니다 DOA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입고 있는 복장이 아예서 그렇지 기술이나 다른 동작들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느낌이었는데요 뉴탱구는 개발자들이 작정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요염하고 섹시한 컨셉의 올인한 캐릭터였습니다 기본적인 기술을 시작으로 마지막 승리 연출까지 도발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녀의 주특기인 잡기 기술을 맞게 되면 충격과 공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명 가위치기라고 불렸었던 이 기술은 상대를 공중에 내리찍고 바닥에 떨어진 상대를 고정시킨 뒤 다리를 가위 형태로 벌리며 큰 데미지를 주는 기술이었는데요 이게 막상 당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내가 선택한 캐릭터가 무락부락한 남자 캐릭터일 경우 보고 싶지 않은 소중이를 적나라하게 볼수 있어서 수치스러움과 함께 분노 게이지도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소개할 유저들에게 치욕스러움을 안겨줬던 필살기는 사무라이 스피리치의 쿠사레게도 필살기입니다. 일단 쿠사레게도를 처음 본 유저들은 캐릭터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포스 때문에 기가 눌리게 되는데요. 혐오스러운 외형만큼 독특하고 잔인한 기술들을 사용했습니다. 구토 스킬부터 변 던지기 스킬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쿠사레게도의 필살기를 보게 되면서 캐릭터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 더 커졌다고 합니다. <목소리> 메스. 있 n e 필살기를 사용하면 몸을 공 형태로 만들고 돌진한 뒤 상대를 잡아놓고 혀를 길게 내밀어 입맛을 다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상대 캐릭터를 끌고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 캐릭터를 먹어버렸는데요. 여기서 더욱더 끔찍했던 연출은 다시 화면으로 돌아온 쿠사레게도가 상대 캐릭터가 입고 있었던 옷을 뱉어버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필살기에 맞은 유저들은 자신의 캐릭터가 먹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충격이 휩싸였고 쿠사레게도의저알수 없는 웃음을 지켜보며 불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번째로 소개할 유저들에게 치욕스러움을 안겨줬던 필살기는 철권 시리즈의 요시미치 필살기입니다. 외모만 봤을 때는 사악한 악의물이 또는 살인기처럼 보였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의적이라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일본도를 사용하며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기술들을 선보였었는데 요시미치는 다른 캐릭터에게 볼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유저들 사이에서는 할복 스킬이라고 불렸었는데 요시미치가 자신의 배에 일본도를 관통시키면서 큰 데미지를 입고 배를 뚫고 나간 칼날을 이용해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맞추기도 어렵고 자신이 더큰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요시미치를 플레이했던 유저들은 왜 이딴 쓸모없는 기술을 만들었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요시미치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갔고 이 할복 스킬을 활용해 상대방을 농락하는 고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상대를 찍어 누르고 마지막 피니시로 할복 스킬을 사용했는데 초보들은 실제 칼이라도 본 것처럼 요시미치를 두려워해. 했고 할복 스킬을 피하기 위해 몸을 비틀어가며 발악을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유저들에게 치욕스러움을 안겨줬던 필살기는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의 히비키 단 필살기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류와 캔을 가르쳤던 고우캔의 첫 번째 제자로 무술에 엄청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던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죽인 사가트에 대한 증오 때문에 파문을 당하게 되는데 기술을 다 배우지 못하고 나오게 되면서 미완성된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설정처럼 다른 게임에서도 어딘가 나사가 빠진 듯한 어설픈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이게 정말 쓰라고 만들어진 캐릭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기본기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 히비키 단의 필살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다른 캐릭터처럼 일발 역전을 위해 힘들게 모은 기 게이지까지 사용하면 필살기를 사용하는데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데미지 다위는 없었고 화려한 모션과 함께 도발만 날렸었는데요. 히비키 단의 똥꼬쇼를 보게 된 유저들은 망연자실했고 그를 안쓰럽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본기부터 필살기까지 상대를 도발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춘 캐릭터였기 때문에 혹여나 불리한 상황에서 도발 필살기까지 맞고 패배라도 하게 된다면 상대를 향해 체어샷을 날리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유저들에게 치욕스러움을 안겨줬던 필살기는 킹오파 시리즈의 시 켄수 필살기입니다. 중국 팀으로 출전했던 초능력을 사용했던 캐릭터로 평상시에는 장난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같은 팀에 있는 아테나를 짝사랑하고 있어 아테나를 적으로 만나게 되면 고백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었는데요. 켄수가 아테나에게 하트를 날리지만 아테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켄수를 무시했습니다. 이후 두 캐릭터의 다정한 모습도 볼수 있었지만 아테나는 켄수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은 없는 듯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켄수는 중국인이라는 설정답게 만두를 좋아한다는 설정. 있었는데요. 이 만두를 이용해 격투 게임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필살기를 사용했습니다. <목마> 고기만두다 라고 이야기하며 만두를 꺼내서 먹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두를 먹게 되면 hp가 회복됐기 때문에 나름 유니크한 타입의 필살기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필살기를 사용하면 만두를 먹다가 소화를 못시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런 연출을 보여주는 이유는 캔수가 싫어하는 피자만두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캔수의 고기먹방 필살기는 당하는 유저를 조급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만두를 먹고 체력을 회복하는 캔수를볼수 있었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곱번째로 소개할 유저들에게 치욕스러움을 안겨줬던 필살기는 키오파 시리즈의 제너두 필살기입니다. 제너두는 전설적인 범죄자라는 설정이 있었는데 죄수들 사이에서 컬트적인 지지를 받아 지저왕이란 별명으로도 불렸습니다. 생김새나 행동들을 보면 정상인은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개그적인 요소의 기술들도 많아 어떤 필살기를 사용할지 궁금해하는 유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살기를 보게 된 유저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병맛스러움에 감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피사기를 사용하면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고관을 발로 차버린 뒤 바닥에 쓰러진 적을 잡이 없이붙타했는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떨어지면서 연출의 클라이막스가 펼쳐졌습니다 제너드가 계시라도 받았다는 듯이 영롱한 표정으로 빛을 바라봤고 깨달았다는 의미에 해울의 칼을 외쳤는데요 피사기를 당한 유저들은 당황했고 무언가 알수 없는 병맛스러움과 함께 내 캐릭터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재료로 사용된 것 같아 치욕스러운 기분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유저들에게 치욕스러움을 안겨줬던 필살기는 무겐의 쿠마가 미소기의 필살기입니다. 만화 메다카박스의 등장인물로 성능은 하나같이 흉악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본다면 약해 속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만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필살기를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카이 <목소리> 브론다! 필살기에 맞은 상대는 철창에 갇힌 채 무읏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쿠마가 미소기의 코피가 터지면서 자기 자신에게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이 필살기에 당한 유저는 자신의 캐릭터가 변한 모습을 보고 기분 나빠했고 그 모습을 보고 코피까지 쏟은 쿠마가 미소기에게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유저들에게 치욕스러움을 안겨줬던 필살기는 그랑블루 판타지의 파스티바 필살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덩치와 달리 여성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줬던 캐릭터로 레슬링과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파스티바의 손동작이나 기술을 사용할 때 등장하는 핑크핑크한 연출들까지 묘한 분위기를 풍겼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듯 필살기 또한 무척 독특했습니다 상대를 잡고 공중으로 던지는데 갑자기 레슬링 링이 생기고 어디선가 등장한 심판이 공중에서 뛰어올라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피살기에 당한 유저는 순간 당황해서 어안이 벙벙했고 이런 황당한 피살기를 사용한 파스티바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열 번째로 소개할 유저들에게 치욕스러움을 안겨줬던 필살기는 얼티밋 마블데 캣콤의 나로우도 류이치입니다 류이치는 역전재판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정말 뜬금없이 격투게임에 등장해 많은 팬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설정상으로는 평범한 인간 변호사였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엑스맨이나 고우키를 어떤 기술로 상대할지 무척 궁금했었는데요 변호사라는 직업의 컨셉을 살려 필드에서 단서를 찾거나 서류 뭉치를 던지면서 역맛스러운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필살기가 어떤 연출을 보여줄지 대략적으로 느낌은 왔었는데 설마 원작의 명장면을 그대로 필살기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독특하고 기발한 필살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필살기부터 참신하고 새로운 필살기들까지 개발자들의 창작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